이런 돈이고 절단기가 대충 좋게 쓰이죠 이상하게 꼬라왔긴 했는데 맥스나가 꼬라봤고 이게 결국에는 잽이 뒤에 남아서 나머지 다 정리하는 그림 이게 구도가 잘 나온다 골 좋아요. 4데미지 요즘에 그랑.. 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니 이게 뭐냐? 여기까지 할만한 것 같은데? 어 칼레코스 마렵긴 한데 아아 아, 달려 아이씨 감전 맞추고 칼레코스 쉣. 칼레코스 오쉣 아이고 이거를 용전한 성공했나 감사합니다. 고 어, 의미 없고 히드라를 빨리 찾아야 돼 히드라 히드라 무쇠 같지만 어, 히드라를 찾아야 됩니다. 구릉이 토큰이 이상하진 않아겠죠. 이거 좀 잠깐만 이상해지는데. 아니 이거 앵무 또전부두개 터지잖아 이러면. 어선 넘는데. 아니 왜 그러는 거야. 왜 이러는 걸까요. 어 다행이다 그나마. 자 제발 시종 국밥아 시라미카. 아, 죽는 거 아니겠지? 4.9%라고요? 2.6%인데요, 아, 뭐냐고, 이게. 아, 진짜. 아. 엄마금 들어가 지금 하고 싶지가 않아. 공포불이 있어가지고, 지금 하고 싶지가 않아. 여기서 쓰레기만 나오면은, 이게실지 이러면 뭐, 이긴 거 아니야? 엄마가 미친. 이거에 지네, 진짜. 와, 아, 아니, 할머니 두개 에바잖아. 아, 아, 장난쳐. 아니, 어떻게 할머니 두 개가 띡하고 나와. 반다이스로 1등하는 법. 6턴의 불안을 뽑는다 망꾼 한개를 뽑는다 우승 우승 못하는 거 많지 일단 은 잔다이 때야죠. 개 밖에 없어 가지고 존나 약 해. 요지금야 이자가잘려도 이기는구나 비한테 종합채 주나가머리랑 타이치면 얘 죽을까봐 그냥 죽나요? <놀라> 맘전에발라 되지 않을까? 나이스, <놀라> 깠다 맞냐 맨뒤에 덮었어야지 맨뒤에 왜요? 아니 비길수도 있으니까 통합체요? 아니 근데 오케이 굿 그럼 나디나 맨디에 뒤에도... 나디나 왜맨디에도요 적어도 두 번째인데 굿! 어쨌든